태양 표면에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며 전자기파와 하전 입자를 쏟아내는 태양 플레어가 지구를 향한 면에서 발생해 지구 주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원 태양 플레어는 비교적 강한 X 플레어입니다. 태양 플레어는 지구 주변 위성에서 측정한 X선 파장의 밝기에 따라 C, N, X 등으로 크게 나뉩니다. 한편 어제 5월 3일 일본 동북지역 미야기현과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의 동북지역이 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입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러시아가 오는 5월 9일 월요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끝낼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교황은 이탈리아 인터뷰에서 교황이 헝가리 총리를 만났을 때 러시아가 5월 9일에 모든 것을 끝낼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월 말부터 두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벨라루스 터키에서 대면 회담과 화상 협상을 수차례 진행 했지만 휴전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과 전화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다고 크렘린 궁이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이 마리우폴 해방과 지난달 26일 안토니오 구테이스 유엔 사무총장과 회담에서 합의한 아조프스탈 제철소 내 민간인 대피 등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진행상황에 관해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상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비일관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측은 여전히 대화에 열려있다고 강조했다고 크렘린궁은 소개했습니다.